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뭔지는 내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, 러면 <웃음> 늘상 하는 것이고 저희가 두개그 동양과 그 거기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